마을이 유생에게 질문한 것과 똑같은 질문을 하겠소 그 어제 수업 이후에 무엇을 했는지 말해보게나 어, 저는 그냥 양이랑 미룡이 찾고 나서 오늘 분위기도 별로 안 좋고 그래서 도서관에서 밤새 공부했어요 그렇단 말인가? 네그 자네가 도서관에서 밤새 공부한 걸 누가 본자가 있는가? 전 사부님도 계셔서 여쭤보시면 알 거예요 그 자네의 말에는 한치의 거짓도야할 것이오 네 그럼 그 다음 질문이네 그 지금 교내에 중한 것이 사라졌는데 혹시 음? 자네 소지품 검사를 해도 되겠는가 중한 것이 사라졌다고? 해도 됩니다 거 확인하였네 그럼 마지막으로 혹시 다른 유생들에게서 수상한 낌새 같은 게 느껴지진 않았는가 그, 글쎄요 다른 애들한테 딱히 관심이 없어서 잘 모르겠어요 어 알겠네 그럼 이만 들어가보게나 그 다음 순서는 햇냥이 유생이니 그.. 고출해 주시오 넵아 씨.. 뭐지? 어? 양아! 어! 아유 야 낚시 더럽게 안된다 여기 아 <웃음> 그래? 너 응. 다음 상담이래 아 그래? 오케이 오케이 알았어 어. 무슨 일이지? 어... 왔습니다요! 더 어, 잘해요 안께나? 예! 그 다른 유생들에게도 했던 질문이니 똑같이 하겠네 그 어제 수업 이후에 무엇을 했는지 말해보게나 음 어제 수업 이후에 미룡이 찾고 그러고 그냥 기숙사 가서 있었던 것 같은데요 그 방에서만 계속 있던 게 맞는가? 예저 이따가 그 옥수가 어제 밤에 저랑 보시지 않았습니까요 그 옥수가 그목주병이 있는 것 같아가지고 예 따라간 거 그거 말고는 없습니다 그거 말고는 계속 방에서 책 봤어요 알겠네 자네의 말에는 한치의 거짓도 없을 것이라 믿겠네 그러면 그 지금 교내에 중한 것이 사라졌네 그래서 말인데 혹시 자네 의 소지품 검사를 해도 되겠는가 어, 예, 예, 중앙 거라면 뭐가 사라진 건가요? 그것까진 자네가 몰라도 되네. 예, 그 소지품 검사는 어떻게 하나요? 그... 내가 찬찬히 살펴보겠네. 가만히 앉아있게나. 예, 예, 뭐야? 뭐야? 투시력인가봐. 와씨, 설거 상자까지도 풀어볼 수 있나? 천부인... 그거 아니야? 천부인이 교내에 있었나봐. 거의 노란색 상자 좀 잠깐 확인해 보겠네. 어, 예, 예, 숨겨도 되나 이거? 큰일 났는데 헉, 수상한 쪽지 그 상자를 가져가게나 어. 지금 확인을 하였는데 지금 자네의 소지품에서 청동검날과 이 도운에 관련한 책이 나왔어 예그 도서관에 있었는데요 이 도운에 관한 책이 도서관에 있었다는 말인가 예 도서관에 있었어요 어제 도서관에 들려가지고 거기서 책을 싹다 빌려왔거든요 근데 거기에 그 책이 꽂혀있었습니다요 저는 그래서 교내에서 취급한 책인 줄 알고 읽었죠 이 책이 주작관 안에 있을 리가 없는 건데 그럼 자네는 이 책을 읽었는가? 어그 껍데기만 보긴 했는데 그 안에 내용을 읽진 않았다는 말인 겐가? 음예 내용은 뭔지 잘 기억이 안 나네요 자네는 도운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알고 있는가? 아니요 처음 들었는데요 그렇다면 당군님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당군님이야 뭐 저희가 시비지가 되면 함께 일하실 이 세계의 시초신 아니십니까? 그렇소. 그렇다면 그 자네가 지금 소유하고 있던 이 청동 칼날은 쉬이. 무엇인가? 아 그거는 뭐야 고식이 어제 아침에 학교 가다가 주웠어요. 그 물고기 시체 사이에 있던데요? 어떤 물고기 말인가? 그냥 물고기 시체들 사이에 있었어요 어, 근데 네. 왜 자네가 이거를 갖고 있던 게지? 어, 길에 떨어져 있으니까 주운 사람이 임자라서요 그 수상해 보이는 물건을 교내에서 주우면 은 웬만해서는 그 스승들에게 반납을 하게나 알겠는가? 이해 아, 예, 예. 예, 알겠습니다 그 우선 이두 가지 물품은 자네가 품기에는 위험해 보이니 우선은 내가 갖고 있겠네 알겠는가? 예예 예. 근데 그 예쁘던데 제가 목걸이로 만들면 안되나요? 이 청동 겁날 말인가? 예내 오늘 하루 동안 좀 고민을 해보고 예예 예. 자네에게 좀더 필요할 것 같으면 다시 돌려주겠네 예예 예. 그러면 마지막 질문을 하겠네 네그 혹시 다른 유생들에게서 수상한 낌새 같은 게 느껴지진 않았는가? 음 어떤 수상한 낌새요? 뭐 느낌이 이상하던가 아니면 평소와 다른 행실을 보인다던가 언행이 조금 유달리 남달르다던가 그런게 보이진 않았는가? 음... 저는 초기 별로 좋은 편이 아니라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 에, 다른 아이들과 조금 차이가 있는 아이라면 아무래도 옥수가 좀 시적 감각이 너무 뛰어나서 좀 다른 학우들에게 좀 오그라들게 하는 그런 말을 많이 한다? 자네의 말대로라면 해옥수 유생이 조금 위험한 것 같다는 말인가? 아, 위험한 건 아니고 그냥 친구들에게 애정표현을 하는 것이 굉장히 예, 적극적인 친구다라는 거죠. 수상하다는 의미는 아니고 그냥 다른 점이 있다면 그런 것이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예, 다른 친구들은 아직 좀 낯을 가리는 것 같고 옥수 유생은 2인 것 같습니다. 요그 예, MVDI의 것이 가 2인 것 같습니다. 요 그 무슨 말인진 잘 모르겠지만 안에는 해옥수 유생과 사이가 좋아보이는구려 알겠네 이만 들어가보게나 예예 아저 옥수랑 별로 사이 안좋은데요? 그 다음 유생 황금소 유생 불러오시오 예예 아저 옥수랑 사이 안좋거든요 그 알겠네 알겠네 에? 황금소? 심한 옥수야 어? 네가저 한거 거 내가 다먹은거 같애 어? 어그 금소야! 아주... 에이 나이어데나이긴 여기 여기, <웃음> 너, 너 아, 응, 그,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기 여기, 여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 다른 유생들에게 했던 질문과 똑같이 하겠소. 예. 어제 음. 수업 이후에 무엇을 했는지 말해보게나. 그 어, 어제는 그 풍사부도 알다시피 그 미룡이를 찾았잖소. 그 기숙사까지는 아리랑 같이 있다가 별관부터는 흩어져가지고 내가 신당 쪽을 둘러보았소. 그 과수원 쪽 올지랑 양이를 데려와서 점호를 하고 방에서 내가 자기 작을 좀 쓰고 있었소. 그. 자기 작. 자. 예! 그 도서관에서 제가 쓴 책을 보셨습니까? 내가 도서관에 있는 자네 책을 왜 읽는가? 왜안 읽으시오? 그 무슨 내용이지? 궁금하면 다음에 꼭 빌려가지고 한번 읽어보시오. 음. 내가 어젯밤에 그 해우소 갔다 오다가 아리를 만나가지고 아리한테 보여줬데 말이오. 아리는 어찌나 재미있게 보든지 그냥 좋다는 얘기만 하더이다. 아이고, 그 마리 유생이 좀 고생을 했을 것 같네. 재밌게또 먹고 아, 그러시오. 알겠어알겠어그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지금 교내에서 그좀 중요한 것이 사라졌네. 중요한 게 뭐지? 혹시 자네 소지품 검사를 해도 되겠는가? 예, 그러시오. 나는 뭐 가진 게 돈이랑 뭐 젤리밖에 없어. 아니 근데, 근데 이거 소지품 것이오. 지질 줄은 몰랐는데. 이거는 자네가 몰라도 되네. 아이 뭐 맨날 몰라도 된다고 그러는 건지 그볼 거면 얼른 보시오 <웃음> 자속는 어떻게 된게 그? r c o 들고 다니는 n t h 니 bush. Come so come. Time out to get and get good. I'm sorry t 아 g 거다봤 w 아 i 응. 아, 하시는지... 그다 a ganga. Anyatime cooks got a lot of tiger to g 이 c o 이 k packet. I'm not telling y 하... 아, 그러면 마지막으로 혹시 다른 유생들에게서 수상한 낌새 같은 게 느껴지진 않았는가? 음... 음... 음. 뭐난잘 모르겠소. 근데 나는 그 박하 고양이가 아무래도 마음에 안두그 풍사부는 그 박하 고양이라도 좋게 보는 것 같소만. 그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오. 그 친구한테 그... 말이 그게 무엇인가? 아이 말이 그게 무엇인가가 아니라 그 박하 고양이가 내 간식도 싹다 털어가고 아주 첫날에도 내 가마를 수탈하려고 내 앞길을 막았잖소. 그대 방울 신발도 가져갔소. 그 자꾸 귀신이니 뭐니 수상 수상쩍은 그 소리나 하고 말이오. 아주 아니, 그 정신이 저시키가. 없는 친구 그 친구. 우선 알겠네. 그 자네 그 친구가 없다고 뒤에서 친구 이야기라 하는 그 버릇은 좀 고치는 게 좋을 걸세. 너 친구 있어. 내가 언제 그 자네에게 친구가 없다고 <웃음> 말했는가 그 친구의 <웃음> <야>. <웃음> 아니 알겠어 <웃음> 찔렀구먼 <찔렸고> 뭐. <웃음> 거 <웃음> 마지막 유생 그 해옥수유생을 데려오시오 야! 어우 똥싸니? 어우 똥냄새 어, 아아 니 아아! 어우 왔는가 네. <웃음> 아 뒤로 가게나 내 오늘 <웃음> 힘드니 네, 봉사조기 아, 하는 거구나. 네, 다네, 제발 그대 맞은편에 앉게나. 여기요? 자, 자네도 그 어제 수업 이후에 무엇을 했는지 말해보게나. 네? 저는 어제 수업 끝나고 애들이랑 계속 있었죠? 조금 더 말해보게나. 네, 어제 뿅이가 사라지고 아리가 저희한테 구역을 정해주고 찾아보자고 했습니다. 네, 저는 그때 상담실이랑 도화실 보고 있었는데 아리가 교실 쪽에서 내려와가지고 저랑 합류를 했죠? 응. 근데 아리한테 그래서 온 김에 같이 교실 둘러보자고 했는데 오는 길에 자기가 찾고 왔다고 뿅이 거기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리랑 같이 매점 가서 애들이랑 기다렸죠 그리고 저녁에는 아시다시피 내내 양호실에 있었죠? 자네 말대로라면 마리 유생의 교실에서 나가는 겐가? 네 그쪽으로 아리가 내려왔던데요? 저 상담실이랑 도화실 찾고 있을 때? 음. 알겠네. 음. 그 자네의 말에는 한 치의 거짓 없어야 할 것이오. 네, 싸. 두 번째로 그 지금 교내에 중한 것이 사라져서 그런데 혹시 자네의 소지품 검사를 해도 되겠는가? 아, 가능합니다, 싸. 근데 물고기가 좀 많아가지고. 알겠네. 그 뒤로 가서 자리 앉게 나 <웃음> 원래 아이가 교실 아, 찾아보기랬었나 아니, 자네는 무슨 물고기를 이렇게 한가득 들고 다니는 겐가? 나 어제 제가 떨어져가지고 제 소중한 옷이 찢어졌습니다. 그래서 반촌가서 다시 구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열심히 돈을 벌고 있답니다. 싸. 진짜 왕수상 자네가 그 간만에 멀쩡한 옷을 그 입고 사람. 있어서 그 정신을 차렸는가 싶더니 에? 그 웬만하면 나... 그 새로 옷을 사지 말고 그 돈은 그 저축을 하게나 어 이게 이 어떻게 옷십니까저자다 아, 조용히하게 조용히하게 저 <웃음> 그 뒤에 가서 앉으시오 <웃음> 뭐 마지막으로 혹시 다른 유생들에게서 수상한 깁새 같은 게 느껴지진 않았는가? 수사 쪽부터. <웃음> 아니 저희 하수들은 다 착하고 그런 애들인데 점은... 그런 점은 저는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싹. 그 알겠네. 그러면 상담은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고 뒤로 가게나. 네. 그 다른 유생들에게 이제 자유 시간을 누리면 된다고 말을 전해주게나. 그 어제와 네? 마찬가지로. 학교에서 멀리 벗어나지 말게나, 알겠는가? 네, 쌉. 그리고 아까 그 상담을 진행해보니 현냥이 어, 유생과 자네가 그 사이가 동독해 보이는 것 같더만. 네, 아, 저희는 네. 사실 첫날부터 애칭을 부르고 아, 아, 그렇고 아, 네. 그런 사이죠. 어, 축하하오. 거의 네, 감사합니다. 먼저 가보겠네. 네, 쌉. 뭘 축하한다는 거야? 발표 가십쇼, 쌉. 거참다. 어, 이거 뭐구만. 아니, 이거 나의 리튬이 아닌가? 누구세요? 여기서 뭐하고 있는가 리트니? 누구세요? 그래 리트나 나도 널 좋아한다 왜? 뭔 소리야 신지? 아이고, 그래 장남은. 리트나 그래 그래 야, 너의 마음 다알았어아이조그어나 그래, 그래. 많이 낚았다 얘들아 물고기 많이 낚았니? 나는 왜 물고기가 안 나와? 나, 나 여기 두개 낚았어 자세 이거 가 오! 어 고마워 아또 말고 어. 아. 아. 리트나 이거 줄까? 나 이거 발견했다 뭔데? 이거 봐봐 마법이 부여된 책이래 이것도이어 이것도 어, 어, 어, 이거 아이안 봤어 이것도발견했이 주문서 어이게 뭐야? 그거 낚시에서 다거오던데 또, 이이 이거 또, 이거 나 이거 또, 또, 이거 이거 또, 이거 또, 이면 또, 이 이거 또, 이거 또, 이거 또, 이거 또, 이 이거 이거 사비 우리 자유 시간이래 이제부터. 어, 아 그래, 그래? 진짜? 가까다. 어, 아무튼 그런 얘기 아니야. 그래 가자 했는데? 가자 그럼. 아 가자. 아리야 내가 마지막이라서 그래. 그래 아리야. 어, 어? 그래 아리야. 아야너왜나 때려. 혹시 섭섭한 거 아니지? 전. 그래 아리 아니, 아니, 섭섭해서 그런 건가봐. 어, 조금? 그래 조금, 섭섭하고. 조금 섭섭한가 보다. 그러면은 자유 시간이니까 어제부터 우리가 용이를 찾으러 다녔는데 학교에서 못 찾았잖아. 그렇지. 그러면은 앞만 생각해도 학교엔 없는 것 같아. 응. 근데 우리가 어. 이제 다 찾아보았는데 안간 곳이 하나 있잖아. 반촌. 응. 어. 그치 그치. 아 거기 있을까? 음. 반촌. 미룡이도 음. 그때 반촌 가서 예절학원도 보고 맛있는 것도 많아서 좋다고 했잖아. 맞아, 맞아. 그때, 그때 재미게 놀기로 응. 가지 않았을까? 한번 반촌 가보자. 그래, 가보자, 가보자. 가보자 그러면. 그러면 그럼 그럴, 내일, 그럼세, 그럼세. 내일 어차피 풍사이 지수업 준비물인 어, 인간에게 필요할 만한 것을 준비해 오라고도 했으니까 가서 미룡이도 야? 찾고. 야, 우리 그런 얘기 그럴, 못 들었는데? 반장이라서 어? 그런 얘기 나는? 나온 거야? 어, 섭섭해? 그 어, 뭐, 아침 양현 시간에 얘기하셨다. 아니다 안 자네들... 섭섭해. 감사해 기드트보. 네. 뭐. 가자 가자. 그래. 그럴 그래. 없어. 그 비용이는 예전에도 예절하고 내 서그 선생님한테 혼나고 그러면 좋아하는데 잘 숨었어 그 친구 아주. 아걔 어, 어. 원래 약간 좀 숨숨집이 필요한 친구구나. 숨, 숨... 숨... 숨집이 숨 뭐야? 숨는 술집? 집이라는 거지 숨는 집. 술집? 술집? 아니 숨 숨. 아아 숨박꼭질 하는 거예 그래, 그 숨박꼭질의 음. 숨이지. 음. 음. 이해했소. 오늘 어, 울지도 거참. 같이 반죽 가서 좋다. 맞다 맞다. 울지 소갈가 그래. 가야지. 당연하지. 가자 가자. 되는데. 와, 그래 그래 가자, 가자. 울지가 아까 낚시를 어, 얼마나 열심히 한지 몰라. 아 내가 같이까지 다 먹더라니까. <웃음> 개웃겨. 아 울지 응. 돈 많이 벌겠다. 반촌이 더 비싸게 사주잖아. 맞아 맞아. 지 낚시도 안 하고 내 뒤에 가만히 서 있더라고. 와 진짜? 내가 거 먹으려고 낚시했어. 짠이다. 그냥 낚시했어. <웃음> 진짜 맞아. 너무 멋있어 갖고 멋있다. 진짜 짱 멋있다 와. 멋있어. 수상한 사람 찾아야고 분명 여기서. 그러면 그 우리 뭐 재료부터 살거요? 아니면 재료부터 그 사자! 찾을 재료부터 사고 음, 나눠줘서 찾자! 음, 어차피 일단 몰래 온 거잖아 자유시간 어차피 학교 나가지 말라고 했는데 온 거니까 일단 최대한 효율적으로 찾으면서 그래, 그래. 우리 준비물도 사야 되니까 어... 여기 지금 가마 기준으로 오른쪽 큰길가랑 뒷골목은 어... 나랑 양이랑 물지랑 찾고 왼쪽 여기 상가는 옥수랑 금소가 찾는 걸로 하자 래도온 김에 준비물도 사고 근데 준비물 야, 어디서 사? 사? 그냥 너가 생각하기에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거? 인간한테 필요한 거? 음, 음. 자네가 생각하기에 그 필요한 걸 하나 사가면 되네 아 오케이 오케이 좋아 좋아 음. 그럼 가자 가자 지금 가자, 가자. 찢어지자 그래, 그래, 여기 뒷골목부터 보자 그래. 뒷골목이 여기... 어디? 아 여기 아닌데 용이야, 용이야. 가자 가자 비용이잖아 네? 비용아 비용이잖아 어용이잖아 비용이잖아 있는... 비용아 비용이잖아 비용너잖아 비용이잖아 비용이잖아 비용이잖아 비용이잖아 비용이잖아 비용이잖아 비용이잖아 비용이잖아 비용 야너 옷이라도 갈아입어 자자자 자, 이거 옷이라도 갈아입어 자 이거 깨끗한걸로 갈아입어 자응 음, 언니 <웃음> 아유고질고질해 빨리 옷 갈아입어 뭐해 아유 정말 야 애들 어, 불러야 되는거 아니야? 응? 어? 애들 이제 돌아다닐 필요 아니, 없잖아 아니 있었던거야? 그러게 응. 아이고 응. 참나 밥은 먹었어? 그러게 아니, 안 먹었어 <웃음> 야, 그럼 하루 종일 그 밥도 안 먹고 그러고 있었어? 근데... 야, 이거라도 쬐끔 먹어 집에 가면... 가진 게 이거밖에 없긴한데 <웃음> 아리야, 너 먹을 거 없어? 나쫀디기 킥킥킥, 아리 주머니도 설자 야, 이따 금수한테 맛있는 거 사달라 그래 야 우리 그 과제물 사러 왔거든 학교 다시 들어갈 거면 우리 같이 과제물 사고 같이 슬쩍 들어가자 가도 돼? 아예 안 가면 안 되는 게 어딨어 근데 선생님이 또 학교 나갔다고 뭐라 하면 어떡해 에이 그거는 그냥 있잖아 혼날 때는 말이야 어? 뭔가 재밌고 졸라 맛있는 걸 먹는 상상을 하면서 네+ 네+ 네만 하면 되는 거야 알았어? 어? 내가 요령 알려준거다? 어? 그 말을 귀담아드리려고 하지말고 어? 네네만 하면서 어? 알았지? 응? 그럼 아... 되는거야 어? 원래 그런 X 같은 상황도 참고 그래야 어? 너희 언니 용같은 어, 낙동강 다스리는 신이 되는거지 그치 그치 그치, 그치. 어, 원래 나쁜얘기도 좀 듣고 살고 그런거야 어쩔수 없는거야 어. 응. 아니 어제 학교는 왜 나간거야? 선생님이 그렇게 화내는 거 처음 봐서 무서웠는데 음. 울지 언니는 나 기억도 못하고 나는 처음부터 울지 언니 봤을 때 진짜 반가웠는데 음. 언니는 나못 알아보고 음. 나한테 뭐라 음. 그러고 그래서 음. 속상했어 아, 너네 안 사이였어? 사이였어? 네, 내가? 어, 아니, 기억 못하네 어, 언니 어. 진짜 기억 못해? 야 얘가 산전수전 어? 다 겪고 내라서 기억이 안 나나 보다 미영아뭔 사연이야? 아니 갖고 다니는 북주머니 우리 오오. 집에서 준 거는 알잖아 어어 당연하지 그, 그거 내가 내가 낫게 해줘서 고맙습니다 하면서 갖다 준 거는 기억 안 나? 어? 아 그때 봤던 그거 병이 나왔다는 어, 게아 그랬어? 그 미룡이가 아팠나 보다 나 어릴 때 엄청 아팠는데 언니네 집에서 그거 해결해줘서 고맙습니다 하면서 준 건데 어, 미안 나 진짜 기억이 안 났어 야둘다 어렸을 때여서 기억이 안 났나 보다 대박. 아유, 이러고 있지 말고 우리 학교 가서 씻고 밥도 먹고 그러자 그래 그래 일단 우리 어, 재료도 막그 과제가 뭐냐면은 그 인간이 필요할 것 같은 물건을 하나 사가는 거래 어 그래서 뭐 근데 그냥 너 가지고 가 있는 것 중에 대충 그냥 뭐 하나 내도 되잖아? 어 샀다 오프랍쳐 그래도 되고 뭐돈 어, 있으면 사고 그러면 됐지 뭐어 이제 그, 그 거시기 딴거 사러 가자 빨리 나와 우, 부착생이 어가 그래, 그래. 죽겠다 그래 가자 가자 아이고 뭘 사야 되나 인간한테 뭐가 필요한가 밥? 음. 생성팔고 원래 야 이거 불량배인데 아니야? 야조 패! 야 그때 안준한약내놔 이유. 얘가 나보고 떼나 근데 이유르니 여전하구나 지나가세요. 이게 르은을 보고도 어 이, 이게 이게 이게 개새네 개새네 야나 죽겠어 어떻게 큰일 났어 야 얘들아 살려줘 야! 묘생지전을 사랑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너 나중에 내가 진짜 가만 안 둔다 너 시키어. 야, 나중에 니 가만 안 둔다니. 뭘 파이 새끼야. 꽉 씨. 뭘바이 같은 저... 광경을 씨. 봤어. 야, 야너 반장인데 옆에서 내가 맞는데 가만히 있는 있으면 어떻게 해? 뛰어들기도 전에 네가 갔다. 무슨 소리야? 내가 도와줘 이러면서 계속 때렸는데. 야, 진짜 반장 어, 너 그걸 어떻게 수습하지? 반장 진짜 난 실망했다. 어? 정말 거짓말같은 꿈같은 광경이다 <웃음> 진짜 진짜 실망했다 반장 쉑쉑 너그속 과제물 뭐 살거야? 너 내가 산거 따라 살라 그러지? 아니 너랑 안겹 치라 그러는거야 나좀 생각 좀 해보고 가게 하나씩 봐야될거 같은데 <웃음> 아 그래? 나여는 구경해야지 에.. 인간이 필요한 어쩌고저쩌고를 어디서 사지? 음, 인간한테 필요한건 아무래도 먹을거 아닐까요? 근데 생각엔 그래 아 맞다 수상한 어쩌고 안주나 용한 무당이 있다는데 알고 있는가? 주작관이 들어온다는 것을 듣고 자리 잡았다더군 어? 어디 있는데? 나같은 평범한 동물 찾기 힘들어서 에? 어? 개오이 없네? 저기 없이. 장난 똥 때리세요? 무당을 찾아보라고? 에? 불법 도박 근절 이자를 목격할 시 관하로 연락 주시기 바라오 관하로 신고한 자백냥 포장 와 대박이다 어 이거 홀짝쇼 하다가 잡혀갔네 어 자네 뭐다 샀는가? 아니 아직 안 샀어 야 응. 너네 그거 뭐야? 응? 이거요? 야옷 샀어? 어 응, 블랙스 내가. 했어 와 나는? <웃음> 아까 열심히 묶어있는 것 같지? 자네는 자네가 사시오 아니 네. 그런게 어딨어 야 아까 삐옥이 찾은거 들었어? 응 오, 들었어 들었어 음. 물치가 데리고 갔다고 하던데 아 그래 데리고 갔대 벌써? 그렇다고 어 아씨 나 아직 교재 그거 안 샀는데 아직 과제물 안 샀어 나 고민하고 있어 지금. 그러면 얼른 사서 사고 오시오. 나는 그래. 그래. 먼저 좀 가보겠소. 그래 그래. 야 근데 너네 그거 겨 눈에 안 대를 쓰고 있으면 뭐가 보이긴 하냐? 그럼 굉장히 오. 잘 보이요. 또렷하게 어... 보이요. 어 아, VR 안경인가 보다. 어 그래 그래. 응, 응 가보겠네. 그래. 먼저 갈게. 여긴 뭐야? 오 어? 뭐지?